여러분들, 전부 다들, 다들 아까 황금이 소중하다.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.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면은, 모습 무슨 뜻이냐면은, 남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거든. 남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되고, 남의 억울한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줬을 때 했을 때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. 그래서 제가 전번에 내가 복 받은 비결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번한 한 일이 있었어요. 옛날에, 옛날 이야기 때대로 제가 지 오셨던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땐가 2학년, 2학년 땐데 그 당시 전차가 다녔어요. 해화동에 전차, 삼선동 전차가 다녔는데 전차를 타려고 저기 뭐야, 친구랑 전차를 딱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?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피골이 상접은 게 아니라 얼굴은 거지 같지는 않은데 비틀비틀 하는 거 있잖아요. 도대체가. 너무너무, 너무너무 모습이 이상해가지고 이상해서 딱 보니까 저거 그냥 내가 거지는 아니야, 분명히. 거지는 아닌데, 여기 요새, 요새처럼 뭐 시골에서 돈천 원만 주면 어디 가겠다는 사람은 아니고, 그래서 내가 보고, 이유도 묻지도 않고, 마침, 어디에서 돈이 났나면, 호주민한 나왔냐면, 저는 유가족이기 때문에, 3개월이면 3개월, 6개월에 한 번씩 돈을 줍니다. 그 돈을. 요새 말하면 그 돈이 이제, 목도를 주는 게 유가족, 군경 유가족한테 주는 돈이 있어요, 나라에서. 그 돈이 마침 봉투에 있어서, 그냥 그 친구, 그 사람을, 그 사람을 드렸어요. 제가. 빨리 먹고 식사라도 좀 하고 좀심 내라고 근데 내 친구가 야왜다 야, 주냐 반만 주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이제 저, 그리고 잊어버어서 왜냐하면 주, 안 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내 느낌에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한 (6개월이) 지났는가 뭐 근데 수의실에 방이 붙었어요 뭐 삼선교 전차 전차 길이 전차 정거장 앞에서 돈을 누구한테 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수의실에. 방 방같이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누군가 했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. 보송, 전라도 보송에 미륵면에 미룩, 미륵면에 옹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유랍니다그사람사유인데 이렇게 강원도고 뭐고 이렇게 옹기를 팔고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마포 갔다가 돈을 갔다가 돈을 팔아 옹기 새우자 옹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옹기라는 건 뭐냐면 저가 만든 거 아니에요? 우리가 말하는 김치떡 말하는 거아 옹기 같은 거 팔, 팔았는데 돈을 쓰리당했대요 돈을, 그래가지고 돈을 쓰리당해가지고 돈을 누가, 그, 그, 쓰리당했는데 삼선동에 자기 친척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물어 물어 왔는,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, 그래서 하루를 다 굶은, 굶은 거예요. 차비는 없고 그러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. 저, 저하고 사연을 이렇게 됐답니다. 그래가지고 그돈 가지고 시골을 이렇게 갔더니 그, 그분의, 그분의 엄마, 엄마, 엄마 어머니가 그 요새 말하면은 좀 빌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무속이는 아닌데 그래더래그 사람 평생은 먹고 살게 해줄까? 나 내가 <웃음> 아, 저거 그러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? 평생은 먹고 살게 해줄까? 나하고 빌어준다 고그러더랍니다 그분이 그래서 6개월 때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6개월 빙빙 돼가지고 내 목표는 봐서 아니까 와서 그돈 갚아준다고 이렇게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. 내가 그서 내가 그 보성에 한번 그때 미령면이었는데 창물 한번 그 사람 때문에 한번 찾아가 한번 가봤는데. 정말 참나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 평생은 먹고살게 해준다 <웃음> 평생은 여러분 진짜. 그 당시에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어그 그 어머니가 그 빌어줬던 그 나는 제가 항상 참 수없는 복을 많이 받아서 저기 남들이 알기로는 참저 조상의 일을 많이 하고 아버님 일을 많이 하니까 좀좀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뭐 흥부놀부처럼 제비를 이렇게 다리 부러뜨려 놓고 저거면 안 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인생에 한두 번은 아마 그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.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나도 없지만 그럴 때,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갖는 사람. 그날 그 마음이 나는 복을 본다고, 그 마음이 평생 가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. 감사합니다.